여기는 600만동짜리 집이래요 지금 아직 내부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여긴 일단 3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안방으로 쓸 예정인 그런 방이에요 그리고 남향이라서 해가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나무가 바로 펴요 예쁘긴 하네요 그리고 이쪽은 좀 신기하게 이쪽이 세탁실인 것 같아요 세탁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아직 정리가 좀덜 됐는데 화장실도 좀 제법 넓은 편이에요 근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네요 화장실은 좀, 좀 타일은 좀 더럽다 그리고 작은 방 작은 방도 컴퓨터 룸이나 서재로 쓰기 딱 좋아요. 좀 시끄럽긴 한데 음, 영상 작업하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. 리아 여기 매니지먼트 얼마야? 2 0만 원. 똑같네. 너 인터넷은? 없어. 우리가 또 설치하면 돼? 텔레비전이나 쇼파 이런 옵션은 없는 거야? 나 그건 상관없어 없어, 없어? 그건 상관없고 그러면은 딱히 없어 그거. 나도 상관없어 하지만 지금 물어보는 거야 체키넣어 하려고 아. 그리고 침대는 들어오는 거야? 아 침대요 응. 에어컨이랑 세탁기랑 응. 지금 들어오는 거야? 응. 에어컨은 몇 개? 하나 하나? 어어서어 지금 오, 오, 오늘 어라운드 히어 하고 알았어. 알았어 일단은 이거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나랑 얘기 좀 하자 오케이. 전체적으로 하얗고 되게 깔끔하네. 와. 음 남향이구나. 음 괜찮네. 다는 되게 가까운 상태예요. 그리고 여기는 판만동이라서 모든 어, 이제 시털이좀 가깝게 있어. 그리고 여기는 침실. 오빠, 그러면 작업실은 어, 어디로배치하는 거야? 아, 기다 갑니다 음 어디, 하고 싶어해 c h The You can move. You can move. You can move. You c <목소리> 저기가 쭈꾸뽕 인가? 아니야. 저기가 쭈꾸뽕 아니야? 응? 맞아? 화장실 진짜 근데 좀 작긴 하다